<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베스 사냥하러 나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쫙깔렸어요 지금 저쪽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에 벌써 우리 끈 분들께서 두분 정도 되시고저 상인 쪽에도 한분 정도 계셔요. 미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어,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잡았어? 잡았어? 오오오오 이야아 와어 잡았다 잡았다 여러 잡았습니다 ㅋ <웃음> ㅋ 매니저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매니저 이야야 근데 채색이 이게 아 여기 역광이 역광역광 역광, 역광. 이게 요게 채색이 좀 약간 연하네 날씨 추워지니까 맞지 이게 추워서 그런거지 물이 탁해서, 물이 탁해서 그런가 아닐까? 물이 탁해서 그런가? 와 아무튼 패스 이짜 잡았네? 귀여운 <웃음> 패스 일단 제가 잡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와 패스 한 마리 일단 얼굴 봤잖아 그러 됐지? 한 마리 더 잡아 더 잡아야 돼더 잡아야 돼. 아 여기 말조개가 큰게 있는데? 아얘 죽었네 와 진짜 크다 얼굴만 하다 흑바닥만 한데? 잠깐만 여기 더 있는데 어얜살 사는 것같아 여기 살았어 여기 살았어 오, 움직인다 오오 오오 오소리 났어 오 살았네 얘도 살았은 것 같은데 야 물, 물에다 한번 담아 볼까? 이런 애들이 많다고 이런 애들이 죽는단 말이야 오, 오. 오 살았네 두 개는 야 이쁜 대로 가라. <웃음> 야 베스 잡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뜨기해. 말종의 친구 보냈습니다. 와 잘못 났지.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야 그래도 나오긴 하네 아직 날씨가 추워지긴 했는데 이자 2스 3차도 노려봐야죠 그런 저는 오늘 꽝 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리 t v 꽝 절대 없죠 자 배스 한 마리 추가 띠리 어 히트 뭐야 바로 뭐야 아. 뭐야 히트 바로 와 뭐야 와 아이씨 야 블루도 <웃음> 여러분들 어 블루 길이가 바로 물어줬네요 <웃음> 야 이거 보세요 이 녀석 어 바로 그냥 붕어 붕어인 줄 알고 바로 묻는 것 같아요 <웃음> 뭔가 했는데 블루 길이네요 아 제법 사이즈도 괜찮네요 볼로길래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지친 두 남자의 앉아서 하는 낚시를 보고 계십니다 하루종일 굶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어이.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너무 작은 베스가 물렸네데 <웃음> 여러분들 작은 베스가 물렸어요. 너무 작은데? 귀여운 게습니다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베스 낚시를 간만에 왔는데 일단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베스 활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도 오늘 재미나게 소나 본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